안녕하세요. 조니살롱 우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시크릿톤 염색 시술 영상입니다. 기존에 어두운 염색을 하셨다가 다시 셀프로 염색을 많이 하신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발에 붉은기가 많이 보이고 모발 끝도 많이 갈라지고 상당히 손상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젤을 탈색약에 믹스해서 최대한 손상이 안가고 지금 이 머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술하였습니다. 먼저 시크릿 톤투 섹션을 나누고 아랫부분에 탈색을 들어갑니다. 전에 셀프 염색으로 어두운 얼룩 부분에는 약을 충분히 도포해서 색이 잘 빠지도록 바릅니다. 모발 끝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먼저 안쪽부터 바르고 나중에 아래쪽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제는 중간중간 뿌리면서 시술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케라틴 단백질 제품입니다 케라틴은 손상도 줄여주면서 탈색 염색으로 유실된 단백질을 채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사이드뱅에도 탈색을 원하셔서 페이스라인 탈색도 시술했습니다. 탈색 시술이 끝나고 이제 염색으로 들어갑니다. 고객님이 많이 피곤하다고 주무시고 계시네요 오늘 컬러 시술은 붉은기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브레벨 애쉬 가키로 시술했습니다 얼룩은 약간 있지만 붉은기는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크릿 톤 염색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